자 전체사 at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인과 비교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예문을 볼게요 I was looking for you in the school 하면요 학교에서 내가 너를 찾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친구를 찾으면서 학교에를 누비고 다녔겠죠 자 공간의 느낌이 필요해서 i n 을쓴거고요자 다음 예문은 I got your wallet at the school 하면요 나는 네 지갑을 뭐 주웠어 찾았어 학교에서예요 이때는 위와는 달리 공간의 느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라고 말해도 돼요 즉 요럴 때는 하, 학교를 약간 점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하면 넓은 장소 애하면 좁은 장소라고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라 장소를 말할 때 인을 쓰면 공간의 느낌이 필요해서 쓴 거고요. S는요, 공간의 느낌까지는 필요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생각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장소면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식 사고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S는요, 장소를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느낌을 살리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보글리스3 at gmail.com이잖아요. gmail.com은 사이트 주소예요. 장소죠. 근데 사이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의 느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S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S는 점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왜 못하러 그 역할이 뭘까요? 자, S의 역할은 요 그림으로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뭐 하셨어요? 저 점에 집중하셨죠? 점이기 때문에 저 자동으로 집중이 된 거예요. 이게 s 에요 즉, S는 뒤에 나오는 대상에 뭔가 집중을 시키려고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preposition,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년 단위는 보통 길기 때문에 전치사 앞에 in을 써요 보통은, 그래서 in 2020 자, 그런데 다음 예문을 볼게요 I started learning English at the age of 37 37살에 영어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이거 제 얘기거든요 자뭐 나중에 이런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7살에 시작한 건뭐 빨리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또 늦은 것도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기에 뉘앙스는 뭐냐면 37살 내가 딱 그때 시작했잖아 요런 뉘앙스를 만들어 주려고 1년이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애슬을 말한 거예요 자 요렇게 점요 집중의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확장이 되겠죠 먼저 집중이 되면 목표, 목적이 되겠죠, 그죠? 자, he threw a ball at the target. 자, 그는 타겟을 향해 던졌어.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Some people were angry at her. 자, 그녀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죠? 목적이 된 거죠. 그 여자분이 화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s 을 썼고요. 자, 요 s 은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그냥 지칭할 때도 꽤 많이 써요. 그래서 뭐를 잘해 이럴 때요. He's good at swimming, 그분은 수영을 잘하셔 그렇게 말할 때요 시간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Come on time, see you at three o'clock 자, 자, 제 시간에 와라 근데 그제 시간이 셋인 거예요 그래서 셋이 딱 그때 보자 요 뉘앙스로 말한게 요 at 이에요 그래서 at 은 뭔가 집중한 상태 뭐 열중해 있는 상태 아니면 상황에 속해 있을 때 많이 쓰여요 man at work 하면요. 일하는 중인, 뭐, 남자분들, 뭐, 인부들이 되겠죠. 이 있으니까, 뭐, 조심해라 라는 표지판에 많이 쓰이는 문구예요. at work, 전쟁 중인 거죠. 자, at sea, 항해 중인 거예요. 근데 관사가 없죠. 관사를 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안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요. 관사가 없으면요. 좀 개념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해요. 즉 이거는 S는 항해 진짜 항해 중일 때도 쓸수 있지만 항해 중인 느낌일 때 다시 말하면 망망대에 있는 막연한 상황에서도 쓸수 있어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요. 자, 근데 만약에 더를 쓰면 at the sea 혹은 at the sea side 하면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치사 뒤에 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혹은 전치사 때문에 어떤 건 관사를 따라오고, 어떤 건 관사를 가안 따라오고, 이렇게좀 바뀌거든요. 자, 요런 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고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S을 항상 다룰 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요. S은 물리적인 느낌이 없어야 돼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물리적인 느낌이 없어야 돼요자 예문을 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at? 너뭘 보고 있니? 자 이해되죠?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움직임 없이 하나 더 볼게요 Why is he staring at me? 자이 남자분이 여자분을 쳐다보니까 이 여자분이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 왜날 쳐다보지? 자이 남자분이 다가온 게 아니죠 그냥 쳐다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at을 쓴 거예요 자 요렇게 어, s은 집중의 느낌 때문에 목표, 목적이 되긴 하는데, 자, 마냥 무조건 목표가 되진 않아요. 뭐냐면요. 한계가 있겠죠. s의 쓰임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 이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2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물리적인 느낌이 있으면 2로 바꿔야 돼요. 자, 아시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문을 볼게요. He threw a ball at the target. 아까 본 예문인데요. 이거는, 타겟을 향해 겨냥만 했다는 거지 타겟에 맞춘 느낌이 없을 때 어울려요. 겨냥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인 느낌이 없는 셈인 거죠. 자 만약에 타겟에 그 볼이 맞았어요. 진짜로 그러면 투가 훨씬 잘 어울려요. He threw a ball to the target. 자, at과 2의 차이 아시겠죠? 결국 어, 이렇게 다른 전치사로 넘어가는 곳 경계선이 있어요. 장소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요 자 인과 경계선이 있죠 이건 뭐였었냐면 예문을 볼게요 I gamble at cars in Las Vegas 자 라스베가스에서 나 카드 도박했... 아, 도박? 아무튼 갬블을 괜히 썼나요 아무튼 어 카드 놀이를 했어 라스베가스에서 잖아요 근데 똑같이 라스베가스라도 s 로 바뀌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문을 볼게요 I change flights at Las Vegas 자 라스베가스에서 나 비행기 갈아탔다 할 때는요 그냥 라스베가스에서예요 그냥 지칭만 하면 돼요 그래서 S을 쓴 거예요 즉, 이는 어, 물리적인 느낌이 필요하고 S는 물리적인 느낌이 필요 없을 때라고 랬었잖아요 근데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He's in Las Vegas He's at Las Vegas 자 이거는요 막연하게 다 그냥 간단하게 그는 라스베가스에 있지라고 말하고요. 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예문이라면 둘다 돼요. 뭘 쓸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둘다 써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요걸 알면 좀 한결 편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장소의 느낌이 좀더 확장돼서 근처까지 쓸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요. He stands at the door. 자 그는 문에 서있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영어식으로는 이거는요 문 근처에 서있어요 제가 왜 근처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이거였고요 지금은 이거예요 뭐가 차이가 났죠? 맞아요 접촉이 돼 있어요 그때는 on, on을 써야 돼요 he leans on the door 자 그는 문에 기대고 있어라는 접촉이에요 다시 말하면 접촉이 되면 오을 써야 돼요. 즉 S는 근처까지만 쓸수 있고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오을 쓰는 거고요. 자 장소로 나타내는데 공간의 느낌까지 필요 없으면 S로 충분한데 공간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면 인이라는 전치사로 바꿔 써야 되고요. 자 S이 목적이라고 랬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직접 가면 투로 바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S를 집중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계속 확장을 했잖아요. 근데 확장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또 비슷한 전치사들이 있거든요. 즉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전치사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다라는 걸 미리 좀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전치사를 보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 하나로 예, 그림 하나로 이해한 다음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요. 무조건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치사랑 비교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보통 우리가 자 전화기죠. 폰이죠. 폰자 전화기는 실물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전화기라는 거를 꺼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전치사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런 걸 이제 추상적인 단어라 그러는데. 추상적인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뭔가를 개념을 정립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다른 전치사와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그 전치사의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와져요 이 방법을 앞으로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국 오늘은 여기까지 전치사는 s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시간 예고를 간단하게 하면 on을 공부할 거예요. on. 뭐, on 해도 되고요, on 해도 돼요. 미국식으로. 자, 얘는 뭐만 알면 되냐면요. 자석. 자석이 뭔지 알죠? 자석이 뭔지만 알면 on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보글리시는 희망이니까요.